매서클로 오늘 기본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하는 부분 누워서 호흡, 후. 무릎 안쪽에 매직서클 끼워주시고, 그대로 1 0번 스퀴징 두번 하실게요. 후. 앤, 후, 투. 앤, 쓰리. 앤, 포. 허벅지 안쪽 근육 이용해서, 앤, 식스. 앤, 세 and eight, and nine, and ten. 한번. 후. 자, 한 번, 후. 자, 한번더 하실 거예요. 다시, and 다리 힘보다는 허벅지 안쪽과 복부 힘으로 같이,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N seven, N eight, N nine, N ten. 옳지, 잘하셨어요. 한숨 흐. 자 무릎 바깥쪽에 매직 서클 끼우시고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스퀴징 아웃 하시는 거예요. 한숨 같이 쉬면서 후, n two, n t h r e 그렇죠 갈비도 반판하게 n seven, n e i 한숨 한번 후. 똑같이 한번 더. 이때 골반이 판판하게 유지가 될수 있도록 3리 꼬리뼈가 바닥에 지그시. 엔 파이브, 엔 식스, 엔 세븐, 엔 에잇, 엔 나인, 엔 텐을 지잘하셨어요. 한숨 같이 쉬고요. 자 다시 처음처럼 무릎 안쪽에다가 매직서클 끼워주시고 심플 브릿지 네번 하실 거예요. 지그시 매직서클 잡은 상태로 그 상태로 내쉬면서 흐 하나하나씩 올라가요 브릿지 앤 가슴부터 다운 다시 앤늘흐 올라가고 앤 가슴부터 다운 두번더 and 후 머리 길게 and down 한번더후 and down 옳지 두 번은 올라가서 스퀴징 열번 합칠게요 후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and 가슴부터 내려오시고. 한번더 브릿지, 후 올라가신 상태에서 10번 1, 2, 3, 4, 5, 6, 7, 8, 9, 10 옳지 가슴부터 내려오세요. 똑같이 무릎 바깥쪽으로 매직서클 끼워주시고 브릿지 하실게요. 준비. 엠들쭉 올라가서 엔다운. 엠들후쭉 엔들 다운. 두번 더. 엔들 후쭉 엔다운. 마지막. 엔들 후쭉 엔다운. 자, 올라가서 무릎 바깥쪽으로 스키징 아웃, 10번, 1, 2, 3, 4, 5, 6, 7, 8, 9, 10, 가슴부터 내려오시고, 한번더 앤들 후 쯕, 앤 아웃, 2, 3, 4, 5, 6, 7, 8, 9, 인0 가슴부터 하나하나씩 쭉 내려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무릎 안쪽으로 발목에다가 놓아주시고요. 더블렉 스트레치 복근 운동 하실 거예요. 그대로 엠들후앤 10번. 엠2앤 다리 뻗을 때배 납작하게 3. 엠 허리 많이 뜨지 않아요? 4 앤들 반판하게 5엠2앤6엠2앤7엠앤8엠 나인, 둘, 앤, 텐, 옳지. 그대로, 앤, 잠깐 무릎 구부리시고, 쉴고요. 후 한숨같이 쉴 거예요. 바깥쪽으로 끼워놓으시고요. 똑같이 더블 렉 스트레치 하실게요. 자, 앤, 후 앤, 그렇죠. and two, and t three, and four, 마지막 라스트 t t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상체 스몰 컬업한 상태로 할 거예요. 옳지. 하나 n 그렇죠. n d n d n d n d n d n d n d f n d n d s n d n d s e n and n d n i n 10, 옳지. 자, 무릎, 아, 발목 안쪽으로 상체 스몰 컬업 한 상태로요. 허벅지 안쪽 그대로 지그시 스퀴징 유지하시고요. and, 2, and, 2, 그렇죠. and, 3, and, 4, and, 5, and, and, four, and, and, and, five, and 길게 6, 2, 7, 2M, 8, 2M, 9, 2M, 10, 10, 10, 10, 10, 10, 10, t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자, 이제는 처음부터 반복하실 건데 조금 더 심플하게 하실 거예요. 자, 무릎 안쪽에 스퀴징 10번 하실 거예요. 준비 and 2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M nine and ten. 이번에 스퀴징 아웃 할 거예요 무릎 바깥쪽으로 이때 꼬리뼈 골반 판판하게 유지하세요 준비 M one and two. 몸통도 판판 3, h 4, e 5 호흡 계속하시고 6, i 7, M s e v n nine 앤, 텐, 옳지. 자, 그 상태로 우리 브릿지 먼저 하실 거예요. 자, 브릿지 올라갈게요. 쭉, 앤, 다운, 옳지. 앤, 투, 앤, 다운, 목 길게. 앤, 쓰리, 업. 앤, 다운, 머리 길어지시면서. 앤, 포, r 앤 옳지 잘했어요. 올라가서 스퀴징하는거 아웃 하나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템 다운 내려오시고요자 안으로 바꿔서 똑같아요. 브릿지 네번 스키징 열번 하시는 거. 준비, 엔, 후 올라가시고 허벅지 안쪽 스퀴징 지그시, 엔, 투, 엔, 다운, 엔, 쓰리, 엔, 다운, 엔, 포, 엔, 다운, 올라가서 스퀴징열 번. 호 호흡,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w 앤, 가슴부터 다운. 옳지. 자, 후, 복근 운동 하실 거예요. 더블 렉 스트레치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발목 안쪽에 매직 서클 끼워주시고. 그대로 머리 댄 상태로 후, 앤, 열 개. 앤, 투, 엔 를. 앤, 쓰리, 앤, 를. 앤, 포, 앤, 를. 앤 five M 두 M six M 두 M seven M 두 M eight M 두 M n M M ten 옳지 그 상태로 상체 스몰 컬업 이어서 하나 앤 그렇죠 앤 two M M three and and four and 배답작 and five and and six and and s e v and 8 and n and ten. 옳지 머리 대시고 발서클 바깥쪽으로 발목 바깥쪽에 끼워 놓으시고. 머리 대고 할게요. 1개 n 후 그렇죠. M 2 n 2 n 3 n 2 n 4 n 2 n 5 2 n 6 2 밴드한 상태, 머리 상체, 스몰 컬업 후. 원 n 그렇죠. 2& w o 3 n d t h n n n d 둘, 라스트, 텐, 옳지. 밴드 누워서 한숨, 후, 매이서클 빼서 스트레칭, 그대로 한 다리, 햄스트링 후, 스트레칭 이어주세요. 이때 최대한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꼬리뼈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이제 또 다리 안쪽으로 그렇죠.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바깥쪽도 이제 아웃으로, 턴 아웃으로도 쭉 스트레칭 되는 만큼만 하세요. 렇지 한숨 계속 쉬시면서, 후. 자, 반대 다리. 발바닥에 끼워서 맥서클 잡고, 자, 지그시 잡아 당겨서, 후. 이때 뻗어있는 다리도 길게 계속 늘어난다 생각해 주시면서 옳지. 안쪽으로도 당겨주시고 바깥쪽으로도 아웃으로도 당겨주세요. 이때 뻗어있는 다리 더 길게 해주세요. 흐 옳지. 자, 가운데로 와서 스트레칭 밴딩 그대로 한숨 후 옳지 잘하셨어요